제가 진짜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서... 예? 하, 제가요... 생크림 남은 걸로 파스타, 크림 파스타를 해 먹어 보려고 물을 올려가지고 물을 팔팔 끓였는데 면을 넣으려고 보니까 면이 너무 적은 거야. 아 이거 어? 면을 조금 더 사오자 이 생각을 해서 나가서 면을 사왔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 끓인 거에다가 이제 면을 양나하게 넣어서 끓였어. 면이 끓는 동안에 뭘 해야 된대. 내가 무슨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고 그 했지 그거를. 그래서 양파랑 모시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사온 깐 양파랑 다진 마늘 이걸 넣고 이제 팬에다가 볶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어찌저찌 다른 일을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좀 보다 보니까 벌써 면을 꺼낼 때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 준비를 no. 못 했어. 그래서 면을 일단 꺼냈는데 이거 꺼내면은 면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일 샤워를 시켜줬어. 양파를 열심히 썰고 다진 마늘을 이렇게 퍽퍽 퍼가지고 기름을 넣고 볶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은 말라서 옆에서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면을 이렇게 뒤적해줬더니 그 밑에 있는 기름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아 조금 살것 같다 하길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이제 나는 이제 팬에 다시 집중을 했지. 거기다 이제 베이컨을 넣으면 된대. 양파가 조금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은. 베이컨이 이렇게 붙어있었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한 여섯 줄 일곱 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붙어있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턱턱턱 턱, 턱 자랐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퍽 투하를 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넣으면 당연히 얘네가이렇 풀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어머 뭐야. 여기서 떨어지질 않네 애인인가 봐 그래서 그걸 좀 둔화 노간지로 이제 젓가락 하나를 꺼내와가지고 볶고 있던 숟가락으로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라내는 그러게 이제 베이컨 분리작업을 했어.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아직 태운 거 없고 아직 망한거 없잖아. 그죠 면이 옆에서 좀 괴로워하고 있었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어막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이제 베이컨 조금 볶다가 이제 생크림을 넣으래. 생크림 그 우유 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 그 액체 생크림을 존나 당당하게 꺼내 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우유 팩 같은 거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우유팩이 약간 두유인데 막 이게 뚜껑 달려있고 있고 이쪽도 되게 두꺼운 우유팩 있죠? 그 그런 우유팩이 들어있었는데 걔는 뚜껑이 없는 애여가지고 이게 상할까 봐 냉장고 맨 안쪽에다가 넣어놨거든? 근데 이게 얼은 거야. 이걸 어떡할까 존나 고민을 했어. 근데 이 상태에서 고민을 오래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옆에서 팬 불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였고 그 베이컨이 들어가서 이제 마늘과 양파와 허합의 장을 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안 뒤집어주면은 막 옆에가 이제 탈려고 지랄 연병을 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을 줄이고 그 베이컨 지랄했던 젓가락 또 쓰면 안 되잖아. 얘또 이렇게 젓가락을 하나 꺼내가지고 한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퍽퍽퍽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요으로 깨먹는 것처럼 이거 될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퍽퍽퍽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그래서 내가 아예 그거를 이 뚜껑을 가위로 막잘라가지고 이렇게 젖혔어. 그때 보니까 완전 다 꽝꽝 오는 거야. 그 살짝 나왔던 그 액체는 나를 기만하기 위함이었던 거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뭐였냐면 은 이게 물은 꽝꽝 얼잖아. 근데 이거는 그 생크림 우유라가지고 꽝꽝 안 얼고 완전 그 여러분 그 빙수집 가면 볼수 있는 그 눈꽃빙수? 어 그거처럼 얼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팍팍 퍼가지고 그 존나 넣었어. 한 5분의 2 정도를 내가 파서 넣었어. 응경과를 음, 지켜 보는데 녹는 거야. 당연히 녹지. 뜨거운 팬위니까 그걸 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의 순간에서 이제 내가 풀수 있을 만큼 퍼서 넣자 이 생각을 해서 엄청 많이 퍼서 넣었어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왜 그게 양이 많지 않았냐면 생각보다 내가 면을 엄청 많이 넣었던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가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제 좀 끓이고 있는데 그블로거를 보니까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근데 보기가 싫은 거야 완전 비주얼이 음식 쓰레기 같았거든요 음... 허연 멀거나 그냥 탕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이거 절대 먹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조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슬쩍 떠먹었어 근데 괜찮고요. 간을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은 방이 제뭐 갈릭 허브 솔트였나? 아무튼 그런 걸 넣었대.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거집에 없지. 그 그냥 후추 있잖아. 공국 먹을 때 그거를 어제 샀거든. 그러고 이제 그 어제 사온 그 후추를 이제 존나 쳐 넣었다? 근데 이게 이게 섞어서 먹어 봤는데 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후추를 존나 많이 부었어. 좀 먹다가 좀 생각을 해 봤어. 야, 이거 근데 나름 괜찮은데 이거 좀 밍밍한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간을 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 밑에 이제 그막 소스 같은 거뭐 기름, 뭐, 뭐 식용유랑 막 식초랑 간장 이런 거 넣어놓는 그런 서랍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야 이거 소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탁 열었는데 소금이 없지 집에.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추를 더 넣었어. 근데 후추로는 간이 안맞더라고 음. 그 살아있는 생크림이 있었으면 그냥 그거 붓고 소금 더 치고 이러고 그냥 다시 볶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면 소금 없으니까 면도 맹면일 듯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봤는데 어, 비주얼이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먹었어. 김치랑 몇 입은 좀 먹었으니까 괜찮았어. 어 괜찮네 먹을만 하네 라고 이제 한세숟갈네숟갈 숟갈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먹는데 뭔가 이제 아까 기름이 많고 간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베이컨도 근데 안 익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 그냥 면만 쩝쩝 씹고 하 이거 왜 이렇게 맥맛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은 케찹을 찍어 먹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숟갈 위에 올린 다음에 케찹을 이렇게 짜가지고 먹어그랬더 괜찮은 거야. 왜냐면 케찹은 좀 간이 있으니까 그치? 그,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한... 몇 숟갈만 그렇게 먹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맛이 없더라고. 로제 후추김치마스터 <웃음> 쿡쿡, <웃음> 냐이스 <웃음> 한국인의 고질병 어, 양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에서 시작된 <웃음> 사건. 근데 그래서 지금 그 파스타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에. 오늘 유리의 가장 큰 원인 소금. 이후원으로 소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아, 익명님. 소금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어? 소금 재료 소금 써놔야 될거 아니야. 어? 한 보자, 보자. 이 재료 소금 안써 놨을 거 분명히. 어? 어 근데 어 소금 써놨네 어맨 끝에 그 누가 이런 걸맨 끝에 써놔 소금같이 <웃음> 중요한 건맨 처음에 써놔야지 쿡쿡 니 아이스 도돔 뭐해요 소금? 소금을 한산인는데이 마지 제대로 안 보자 아니 크게 써놔야지 쿡쿡 니 아이스 블로그 유리사들은 앞으로 소금은 불건공 서체 크기 22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 22도 좀 작은 것 같아. 제 생각에 한40 정도로 적는 게 면수에 소금을 왜 넣죠? 난 면에 소금 넣은 적한 번도 없는데? 파스타 삶을 때 물에 소금 팍팍 쳐야 된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레시피에 적혀있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난본적한 번도 없는데? 면 사온 거 뒤에 설명 봐봐. 좋아, 좋아, 좋아. 안 볼게. 거기에요. 몇분살만라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 어... 어 써있네 어아 <웃음> 이거 스텝 원에다가 써놔서 그래 어? 난 이거 스텝 좀 써본다고 쒸 <웃음> 아니 여기 스텝 1은 여기 위에 써있고 스텝 2는 여기 가운데부터 써있으니까 다운이 가운데 써있는 걸 먼저 보지. 그 7분 서양에서 좋아하는 단단한 식감, 8분 대중적인 식감, 10분 부드러운 식감 즐기고 싶대. 이거가 중요한 거지. 소금이 뭐가 중요해. 어? 나는 무슨 요리에 소금을 넣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왜냐면 인스턴트라면 이런 거는 소금을 안 넣거든요. 여태까지 소금 없이 몇 달째 잘살아고 있었는데 어? 다음 상작감 언젠가요 <웃음> 다음은 4주년 때까지 존버합니다 그때까지는 소금이 생기겠죠 소금 보내지 마세요 소금을 제가 사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쿡쿡니아이스 <웃음> <웃음> 세상의 빛과 소금 햄냥 아차차 그냥 빛 저기요! 음. 2만 명 되면 소금 먹방 가능? 아, 쌉 가능? 2만 명 되면 소금 먹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씻어서 본인의 몸 짜다는 거군요. 들켰군.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킥킥킥. 방금 발언 녹음 완료했어 뭐요, 그 2만 명 되면 소금 찍어 먹는다는 거요? 아니면은 안 씻어서 짜다는 거요? 짜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웃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참나. 진짜 개빡치네, 정말. 어.